센트럴 파크아파트입니다. Okay. 본의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 비말 미세먼지 등을 9 8 이상 제거하는 헤파급 공기정화 방역필터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가 매일 차례 속도 에어컨 살균 세척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버스로 시민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테스차입니다 다음은 LH 사단지입니다. 일차까지한 걸음부터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